<웃음> 왜 이러시는 거세요?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 <웃음> 아, 나는 오늘 타투한테 치곤딱 거릴 거야. 왜냐고?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목표를 포착했다 야야 뭐야 카메라 도둑. 카메라 도둑. 카메라 도둑 카메라 도둑 카메라 도둑 카메라 도둑 잡아라 목표를 포착했다 스 괜찮아! 다투 괜찮아! 다투야, 다투야. 이리 와죽어버어 우리 둘의 자유를 누가 방해했어? 이 카메라별이 방해했어 아니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태 있어요. 짜잔! 어, 조명! 일단, 부엌 조명이 있구요. 네. 이번에는 다시 거실로 나가볼게요. 어, 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짜잔! 제 그대에요. 너무 좋겠다. 저는 항상 이그대 저는 그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꼬깔콘이에요 여러분 꼬깔콘 드셔보셨어요? 꼬깔콘 금고구마 맛이 금고구마고구마 맛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이걸 너무 꼼꼼 싸매놔서풀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죠? 다시 카메라를 제가 가져가야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천장을 보여줄 거기 때문이에요. 어,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은, 어, 창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바깥 구경을 하곤 해요. 이 창문을 거두면, 어, 바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은 1층이라서, 밖으로 공격가들까요? <웃음>